이거 얼마에 주세요? 5만 원. 5만 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생선 바로 북발이입니다. 얼마 전 제가 남창 오일장 아, 영상이 있었죠. 거기서 구입했었던 북발이입니다. 얼마에 주세요? 5만 원. 5만 원 싸게 주시면. 가 북발이. 요거는. 네, 흥정에는 실패했고요. 요거 한 마리 5만 원에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구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피만 빼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크기가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북바리를 좀 보게 되면요. 이제 여기 가시가 있는데 지느러미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거 지느러미 조심해야지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미끌미끌한 그런 점액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비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늘을 칠 때는 이렇게 물을 틀어놓고 사선으로 하면 비늘이 조금 덜 튀어요. 그리고 겉에 껍질이 조금 이렇게 질긴 편이에요. 지금 대가리하고 이제 몸통 뼈는 데코레이션으로 사용할 거라 이제 조심스럽게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장을 이제 봤는데, 이제 내장을 이렇게 잘라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내장에 기름이 좋으면 어 맛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내장에 지방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장 제거까지 잘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손질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에서 이제 간하고 위는 제가 이제 이거 삶아서 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위는 이제 반을 갈라서 혹시 이제 어, 먹이 활동한 게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도 이제 긁어내 줍니다. 이건 혹시 몰라서 이제 탕으로 먹게 되면 되려고 이제 빼놨고요. 자, 이제 포를 뜰 건데, 제가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쓸 거라서, 어, 조심스럽게 이제 포만 살짝 어, 떠냈어요. 근데 북발이 육질이 굉장히 단단한 편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손질할 때 우두둑 우두둑 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대신 또 껍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꺼운 편이어서 조금 처음에 칼집 내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Thank you. 대가리가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포를 뜰 때는 한쪽은 이제 붙여 놓은 그 상태로 뒤집어 가지고 이제 포를 떠야지 이제 균형이 맞아서 어, 손질하기가 좀 쉽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쪽에 포를 다 아, 떴고요. 대가리가 커서 수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복막이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갈비뼈 같은 경우는 좀 깊숙하게 좀 둥글게 들어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뼈가 가운데 뼈가 이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핀셋으로 전부 다 뽑아줬어요. 좀 비싼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핀셋으로 가시를 제거했습니다. 살 부분하고 등살부분하고 분리를 했고요 그 탈피 같은 경우는 껍질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잘 되는 편이에요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런거는 염려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 기름인 층이 아주 좋죠 그리고 껍질은 살짝 데칠 거라서 붙어 있는 살들은 미리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 않고 살짝 데쳐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얼음물로 바로 직행했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냉장고에 잠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내장은 제가 한 3분 정도 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익혀줬고요. 그리고 이제 데코레이션을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긴 이제 꼬치를 가지고서 이제 꼬리를 위로 올리고 제가 대가리도 이렇게 모양이 있을 수 있도록 꽂아줬습니다. 근데 꼬리가 이렇게 무거워서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제 받침을 만들어서 세워줬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무채를 넣었고요. 그리고 포는 최대한 좀 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육질이 굉장히 탄탄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썰면은 좀 질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복막이 좀 두껍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집을 다 넣어줬습니다 이제 껍질하고 이제 내장 삶은 거 간은 쉬, 잘 부서지기 쉬워요. 그래서 요건 천천히 해주고 어, 이제 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쫄깃쫄깃하니까 잘게 썰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식감이 아주 탱글탱글하면서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탈피할 때 이제 기름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층이 지방의 그 고소한 맛과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와사비랑 같이 먹으니까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적절한 지방과 그 단맛의 그 조화가 아주 좋아요 이게 북바리가 왜 비싼지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맛의 이제 밸런스, 이제 균형감이 아주 적절하게 잘 맞는 그런 생선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살이에요. 칼집을 넣죠. 었이 칼집을 넣지 않으면 좀질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집을 꼭 넣어야지 되고요. 오독오독한 그런 식감이 있어요. 그래서 칼집은 꼭 넣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껍질은 보통 식감이 이제 쫄깃쫄깃한 맛에 먹는데, 이 북바리 같은 경우는 이 껍질의 그 쫄깃함과 이제 고소한 그런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식감만 있지 않고 아주 맛있어요, 껍질이. 그리고 이제 간인데, 이제 간이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간이 고소하고요, 굉장히 진한 그런 맛이 있어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네, 박수 쳐줄 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위죠. 제 위는. 이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있는데,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더 다른 맛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 그 정도. 이제 구이를 할까, 탕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정은 탕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느러미 다 제거를 했고요. 들어가는 채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 무, 어, 양파, 마늘, 이렇게만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파 조금 넣고요 처음에 이제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제 간은 뒤에서 맞출 거라 아주 조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탕이 완성이 됐고요. 일단은 뭐 서더리로 만든 거라서 국물 위주로 먹었는데 이 국물이 정말 기가 막혀요. 비린 맛은 1도 없고요. 굉장히 진하면서도 감칠맛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북바리는 탕을 이제 꼭 끓여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밥한 공기 먹는 거는 정말 눈 깜짝할 새로 싹막 비울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구해온 북발이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엔 또 봬요.